<웃음> <대박>. <웃음>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신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미지 뷰티의 미지입니다. 네, 이번 영상은요, 다이소 USB 열 헤어롤을 리뷰해보려고 합니다. 함께 가보싸어? 고! 다이소에 가니까 USB 열 헤어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제품은 앞머리 또는 뿌리를 살릴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직접 구매를 해봤습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제품은 바로 이겁니다. 사이즈는 두 가지가 있고요, 컬러는 세 가지예요. 컬러는 제가 들고 있는 핑크와 바이올렛 그리고 민트 컬러 세 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이렇게 보시면 43mm와 35mm 이렇게 두 가지 사이즈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저는 이두 가지 사이즈 모두 다 구매를 했고요 제품을 보면 길이와 두께 차이가 있어요 길이는 하나는 한 15cm 정도 되는 것 같고요 하나는 1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 길이 차이가 있고 이게 35mm, 이게 43mm입니다 두께 차이로 롤 사이즈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충전식으로 되어 있는 헤어롤 로 생각을 하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박스 안에 사용법이 자세하게 적혀져 있었어요 포함된 케이블로 헤어롤을 예열합니다 그래서 보면 케이블만 들어있고 이 앞에 충전할 수 있는 충전기는 없어요 뭐 핸드폰 충전기를 같이 연결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그 컴퓨터에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되고 보조배터리 연결을 해서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USB로 연결을 하고 3-4분 후에 예열이 완료되면 LED 불빛이 자동으로 꺼집니다 이 자동으로 LED 불이 꺼지면 그때 빼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게 전원 버튼이 있는 줄 알고 충전식으로 사용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전원 버튼이 없어서 그때 사용법을 봤거든요 여기에 전원이 있어요 그래서 USB 케이블을 연결을 하면 여기에 불이 들어와요 그리고 자동으로 이 불이 꺼지게 되면 그때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아쉬운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사용하기 직전 3, 4분 전에 연결을 해서 꼽아서 쓰는 게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직접 사용을 하면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USB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어느 정도 예열이 된 상태고요 이 예열이 그렇게 뜨겁지는 않아요 그냥 만졌을 때 약간 미지근하다? 뜨겁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앞에 보시면 헤어롤이 촘촘하게 되어있어요. 촘촘하게 저처럼 사용할 때이 집게로 집어서 고정을 시켜도 되고요 앞에 이 고무줄 있잖아요. 이 고무줄을 보니까 이 뒷부분을 연결을 해서 이렇게 고정을 하셔도 됩니다 고무줄로 고정을 했을때는 이 고무줄로 고정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자국이 남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고무줄을 사용하지 않고 집게로 사용을 해볼게요 한 3분 정도를 사용을 해볼게요 이게 약간 거추장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사실 이 고무줄이 사실 이렇게 뿡 띄우거나 앞머리를 사용할 때는 자국이 많이 남을 것 같아서 조금 힘들 것 같고 머리가 기신 분들은 동그랗게 말아서 웨이브를 하실 때는 사용하기 유용할 것 같아요. 제가 시간이 다 돼서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근데 제가 지금 여기를 좀 잘못 선택한 것 같아요. 지금 43mm를 했는데 아무래도 뿌리 쪽에 좀더 가까이 하려면 35mm가 좀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하는데 우선은 지금 먼저 사용을 해보고 43mm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이게 뭐죠? 다시 한번 도전해 보도록 할게요 머리의 양을 좀 적게 해서 아무래도 머리 뿌리 쪽이다 보니까 35mm가 좀 적당한 것 같아요. 이렇게 연결을 헤어롤을 하고 나서 아침이나 뭐 나가기 전에 메이크업을 하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서 어, 잘 될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긴 하는데 근데 좀 아쉬운 부분이 사실 여기 충전식으로 해서. 전원 버튼이 있어서 사용을 하면 이게 좀더 좋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합니다 그리고 열판이 그렇게 뜨겁지가 않아서 음. 앞머리로 사용을 하실 분들은 아무래도 43mm가 딱 맞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어요 과연 과연 과연 대박! 와, 생각보다 뽕이 잘 사는데요? 자, 제가 앞머리가 없지만 43mm로 앞머리 쪽을 제가 그래도 뿌리가 잘 사는지 제가 도전해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USB에 연결을 해서 좀 예열을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네요 이 헤어롤로 웨이브를 넣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많은 수량을 쭉 연결을 해서 사용하기에는 조금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나 이게 5,000원인데 10개만 해도 5만원이잖아요 그럴 바에는 웨이브는 사실 어, 판고데기나 봉고데기로 사용하는게 좀더 빠르게 사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더 듭니다 자 어느정도 시간이 지났으니까 제가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아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좀 굵은 4 3 m m 다보니까 이 뿌리를 살리기에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앞머리 쪽에는 3 5 m m 로 한번 사용을 더 한번 해볼게요. 아, 43mm는 여기 뽕 살리기도 좀 어려웠는데, 앞머리 뽕도 좀 제가 실패를 했거든요? 35mm 제가 도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O! GOD! PLEASE! NO! NO! 이게... 조금 제가 앞머리가 아니어서 좀... 이 드라마틱한 부분이 조금 나오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좀 앞머리 부분은 조금 실패를 해서 제가 마지막으로 약간 웨이브를 넣듯이 헤어 롤을 이렇게 말아보도록 할게요. 음. 여기는 집게를 사용을 해보도록 할게요. 집게. 마지막 도전입니다! 제발 잘 되길! 제발... 자 이제 시간이 됐습니다 제발 잘 나와라 어. 이쪽부터 했으니까 제가 이쪽부터 풀어볼게요 어 그냥 이렇게 나왔네? 아아 아아아 아, 아. 제 예상과는 너무 빗나가서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 없지 하나 있네요 사실 저는 웨이브가 살짝 나올 줄 알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열이 그렇게 좀 세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가 예상한 웨이브는 나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제가 다이소 USB 열 헤어롤을 사용을 해봤는데요. 35mm 그리고 43mm 두개다 모두 사용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어,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어요. 뿌리 부분을 사용했을 때는 어, 그래도 많이 좀 뿌리가 살려져서 되게 어, 괜찮게 연출이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이 모든 부분의 헤어의 뿌리를 살리기에는 제품을 한 3개 4개 정도로 구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이 15,000원, 2만원 정도 들잖아요 그럴 바에는 사실 봉고데기나 팬고데기로 뿌리를 살리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저는 사실 다 말았을 때 약간의 웨이브는 나올 줄 알았는데 예상 외로 살짝 안으로 말리는 정도지 웨이브가 나오는 정도의 연출은 좀어렵더라고요 제가 앞머리가 없어서 도전을 했을 때좀잘 나오지 않는 부분이 있긴 했었지만 그래도 그냥 일반 헤어롤보다는 열감이 어느정도 있기 때문에 단시간에 앞머리 헤어 연출을 좀더 쉽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이소 USB 열 헤어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 제 영상 보시고 많은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미지 뷰티의 미지였습니다. 좋아요, 구독, 그리고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안녕!